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вы на автомобильном канале Dream Auto Group. А в этом видео вы увидите осмотр четырех автомобилей Hyundai Santa Fe,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Корее и доступны под заказ в Украину. 그러면 뭐 여기서 어, 뭐 스파게티 하시고 이기면 좋은데 그쪽에 원하시는 거 하세요 또한번더 오면 그, 짜증난다 맞아요 아, 이것도 없어요 그, 아니 그중에 뭐뭐 좋아하시는데요 안에 괜찮아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또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돈가스 어떠세요? 어 스프링이요 아 회덮밥 아휴 회덮밥 좀나 김치. 해 볼게요 속옷 좀 어쩌라는 거야 아,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러면 네. 아 그니까 그쪽이 환영하여서 그, 따로 결혼하시고 좋죠 그런 어때요? 아우 그게 무뎌 모게뭐 어쩌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될 있어요. 서로 양도 맞아요. 아, 그게 이제 교회 그, 좀 착한 경우도 있고, 예. 약간 배려가 그 네. 좀 경우도 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더하는좀잘 신중히 하시는 예, 게 예, 예. 그러니까 한번정도 어, 예의상 물어보는 것같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처음 만나면 부담이 덜 되는 걸로 좀 네. 쓰면 좋겠죠. 아, 어. 그리고 이제 보면 분위기 제 소개팀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음. 음. 시장이 적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거의 다잘 아니까 그쵸. 이게 거짓말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소문이 나면 또안 소문이 나더라만 진짜 그리고 그래, 요즘에는 그 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찾아봐요 SNS 통해서 저희 때는 어땠냐면요 만약에 여자친구 아는 친구가 소개팅 해준다고 했을 때 예뻐? 물어보면 바로 뭐라고 해요? 얼굴을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얼굴 확인하고 만나는 소문으로 만나 소문. 소문으로 만나는 이쁘대. 만내지. 이쁘대. 귀엽대. <웃음>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사동의 김상균님 모셨습니다. 뒷번호. 보고 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 그 뽀샵 같은 걸 너무 해가지고 오히려 그 기계집이 다 출발이 되거든요. 습관을 들고, 아을 진짜 위치하다. 우리 옛날, 우리 옛날 동안이야. 아니 지금 솔직히 이제, <웃음> 에그 <웃음>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리플리 증후군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사람을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잣대가 학벌, 돈, 외모 등 너무 편협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명 중에 1명은 SNS에서 그냥 고백. Please I gotta know. 음, 모드나 캔스의 귀에 익은 친근한 것 같죠? 어, m 1찜이 봄에 새싹이 돋는 것 같은데요 7682번님 6 아, 2 6 9님은 봄과 잘 어울리는 상큼한 노래들이며 화분에 물 듬뿍 주고 있으시다구요 음, 잘하고 계십니다 아, 음, 모드나 캔스테이 너무 좋네요 아, 1661번님 이거는요 이들은더 좋아하 실것같 은데, 스모키 고기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나 소금, 소금, 소 t h e g u a a n t man, and o n e o d y e o u e p l e a t a d l y s p a i t k i n t e o i n m e m t e e h i e n I'm o t n c h n i o c k e o t n i m o e n h e o t c o t h m t e i o t n i k e t c h i c e n i e n c h e n t c k e i e v e n t 마울 잔치야? 이게 다 뭐야 치마물 참나물, 고사리, 곤나물어유육식동물이 나한테 아유. 이런 반찬들 너무나 가혹한 식당이다 진짜 젓가락 갈 데가 없네 요 어? 야야야 정은지 어? 너왜 말없이 웃기관하냐 아, 아니 오늘도 소화가 잘될것 같아서 이제 너의 짜증, 분노, 욱, 토크가 나의 식사 멜로디가 됐어 나 소화 잘 되고 있어요 너의 소화를 돕느라 나는 날마다 차할 것 같아 내 이미지 이거 이거 어쩔 건데 <웃음> 나 완전 음료로나 낙인 찍혔잖아. 운명. 와, 운명. 오, 귀엽네. 우칸 이거의 매력이야. 앵예. 앵그리의원 앵예. 이 시간에 그거 나만 기다리는 거 아니다. 잠깐만. 너 좋으라고 나 화난 거 아니거든? 틈만 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산되는 나의 이 욕심. 욕심. 이 분노 에너지. 에너지. 이거 조절하는 이것 봐. 어디다 냐 미안해. 됐다. 다음 생이 여유와 평온함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 아니 좋아도 좋은 티를 안 나고 싫어도 싫은 티를 안 내는 완벽한 표정 연기 어디 가르쳐 주는 데 없을까? 나 진짜 절박하다 음메소드라기 그러고 싶 오! 퍼프 페이스를 자랑하는 연기고 액션 연기고 이렇게 막 잘나오는 거야 인 생각에 카스라인 못했던 거 뭐냐 어리러우니까가지고 싶다. 내가 도 없이 찾아오니까 하는 말이잖아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영국이 그렇게 하지가 나버니까 준비 안해간가는안이야 아니 막 손도라도 이 완전 쫄면하 내는 내신돈이 튀어나오는 거지, 제 순은 아니